카카오톡 선물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죠? 저도 올해 처음 받았던 카톡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갑자기 선물을 받아서 정말 감동받았었죠. 집에 화이트 사과 캔들 오머가 있지만 이게 더이쁘더라고요 디자인과 컬러가 마음에 들었고 양키 캔들까지 세트라 좋았어요. 꾸고 보니까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하려고 하니 1대1 문의만 된다고. 그리고 이걸 다 입력하고 사진까지 첨부하라고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데 좀 늦게 오더라고요. 전화가 아닌 카톡으로 상담했고요. 전구만 교체하면 될것 같다고 전구만 또 보내줬어요. 며칠 후새 전구가 왔고 깨진 전구는 버렸습니다. 그 후로 매일 자기 전에 켜놓습니다. 제가 안 켜면 아이들이 켤 정도라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향이 좋아서도 있지만 은 원하는 밝기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너무 어두우면 무섭다고 잘 못자거든요. 그리고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멍하니 바라보는데 정말 힐링돼요. 사실 그분도 이거 보면서 힘내라고 보내주셨다는 카카오톡 선물할 때 어떤 걸 해줘야 될지 정말 고민되잖아요. 이 캔들 워머 세트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